아이사람의 핵이네 이거 열심히 안됩니다 이분이 핵인거예요 그러면 일단 신고해는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사람의 핵이 아니면 확실한 심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하면 안돼 아 핵맞네 아 핵맞네 아자 <웃음> 여러분들 잠시 신고좀 하고 갈게요 아니 하드를 나는데이건 핵맞잖아 근데 인간적으로 핵잡자 핵잡는 컨텐츠 가자 핵잡게 컨텐츠 가자 어딨어 어딨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잡아핵작기자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세팅을 어깨에 들쳐매고서 텀볼 위드 정육점까지 저를 운반하면 되는거죠 출발 사트 세팅을 정육점까지 지금 악마님이 저를 끌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블랙 제 말이에요 말아 지금은 촬영한중이야 놀라지마라 그리고 다른사람들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이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마 기찻길에서 멈추지마세요 여러분들 어? 빨리 돌아와 어? 누구도 나를 안돼! 이 사람 누구야? 안돼! 나를 두고 싸우지마 아니 모두들 아이 아 그래도 때리고건 아니지 어? 아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아이 이거 경기인데 저를 바로치지면 어떡해요 이런 도망쳐! 도망쳐! 3 2 무원, 땡땡땡 우승자 없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처음에 는분 인사해야 돼 인사 백마에다가 흰색 드레스까지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시리즈 일단 이거 당장 들어갑니다 우리 팀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맞죠 우리 팀 발사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이스샷 잡았죠? 출발 어우 근데 이게 우, 싸우지 말고, 체크포인트에 있는 이걸 깨는 게 우선이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하하하 아, 아, 아. 아, 됐어... 그렇지... 아... 문방님, 아, 미안합니다. 문방님, 도망쳐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오늘의 레데오는 여기까지!